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오픈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가이드님, 아 마고님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마사지도 받고 쉴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마카오에서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저는 항상 중국 주에 이쪽 그 영상 거기 가서 마사지를 받지 여기서는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하이파빌리지라고 쿠나거리도 있고 주택박물관도 있는 그쪽으로 왔습니다 왜냐 돌아다니시다가 힘드시면 이쪽으로 바로 오셔가지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신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양가 전신 이거 아니 하나 둘 셋. 뭐 이런 거. 온팔달 나는 조금 세게 해달라고 했거든아 어, 좋아. 어, 아 이거 아파. 어. 어? 어? 잡아내. 哦哦。 사실 오늘 이렇게 촬영할 생각도 없고 회사 친구들이랑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가 마사지 한번 들어가보자 해서 받아봤는데 어 잘했어 어땠어요? 나좋지 사실 아까 제가 어떻게 지켰는지 제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진짜 추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제가 세게 해달라고 하긴 했어요 여기 위에 봉이 있더라고요 요거 있죠? 요거 여기 올라가가지고 아줌마가 그냥 발로 혀를 꽉 누르는데 오 진짜 시원해 와 진짜 내이 뭉친 근육이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소는 제가 밑에 댓글창에 써놓을 거고요 다음에 우리 가이드 동료들이 또 자주 가는 마사지샵이 있어요 그쪽도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